쳐그릇 간다. 내 몸이 내 몸이 뭔가 뭔가 달라지고 느낀다. 어어 어. 어, 비밀번호가 어387아493아 아니 어, 저기요. 저기요. 어 어이. 예. 이거 좀좀 도와주세요. 아예 어, 알겠습니다. 현미야 꽉 잡아 주세요. 어, 이렇게. 어, 아 이렇게요. 아니요. 아요요 여기 이렇게. 어떻게 왜 올라가요? 아, 그래 어이쪽 이쪽으로. 아 진짜 장난해요? 장난 말이고 막는데요왜 응. 당신 정신이 진짜 오락가락해요? 정신에 오락가락 왜 오락하러 안 갔는데요. 응. 어! 뭐야 뭐야 뭐야 진짜. 어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. 아 인삼 그렇게 삼지 않았는데요. 와 아, 진짜 나가 나가 나가. 감사합니다. 어 시끄러서 나가려고 랬는데어우 진짜 목소리 되게 시끄럽다 저 여자. 어! 뭐야, 제, 제 바보야, 바보야, 뭐야? 아, 아 방송실입니다. 신입, 신입 어디 나 어, 어, 예 국장님. 당장 내 방으로 와. 아예 알겠습니다. 국장실은 어디예요? 아 여기, 아 여기다 국장실. 아올 때만 될까요? 아, 진짜 국장님, 국장님, 야! 너 진짜 똑바로 안 해. 제가 또뭐어쨌다고너 인턴제야 인턴 아직도 일 똑바로 못하면 너 여기서 SCP 제대에서 너살아남지 못해 똑바로 하란 말이야 아유 알았어요 그러잖아 저기 국장님 왜? 그 눈썹 분신 언제 하셨어요? 흐려져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더칠해야될것 같아요 그런 거시경 쓰지 말고 빨리 SCP 035빙인 가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체크 좀 하고 와 아예 어.. 아, 빙의 가면이.. 아 여기다!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 깜빡깜빡하단 말이야 맨날 여기다! 안녕! 빙의 가면! 반가워! 어 들어가야겠다 흐쩌 아.. 아이 카드구나 하하드시스에요 안녕! 빙의 가면! 아왜 웃어 앞으로 SCP 재단장님이 되실올 분을 만나뵈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서요 하하하하 <웃음> 뭐? 내가 SCP 재단장이 된다고? 그럼요 하하하하 <웃음> 자 저를 얼굴에 쓰십시오 그러면 두뇌도 명석해지고 그렇다면 더 빨리 재단장이 되겠지요 하하하어 <웃음> 안돼요 국장님이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보 말을 믿을 겁니까? 겁쟁이군요 그렇다면 재단장님은 평생 신입사원으로 사는 수밖에 요너 싫어! 그건 싫어! 그건 싫어! 나쓸 거야! 쓸 거야! 쓸 거야! 그렇다면 오소처럼 얼굴에 써주세요! 으 뭔가 달라질 걸 느낀다 어! 어, 어, 어! <웃음> <웃음> 새로 태어난 기분인걸? 나 상당히 똑똑해진 것 같아 난 이제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 이 재단은 내거다 하하하하하하 히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뭐예요? 잠시네 이 와.. 잠깐만 뭐에요그 가면은? 아 제가 새로 산 가면이에요 어때요? 오지고지리지요 뭐야 이 양반 아이 뭐야 빨리 정리하세요 자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청소는 도대체 왜안 하는 거예요? <웃음> 오 노노 no, no. 화내지 마세요 노 no. 올드걸씨? 오 올드걸? 그게 뭐예요? 노 처녀? 와아 진짜 제일 찍히시는 거야 <웃음> 얼굴 부서부석어허허이 부서. <웃음> <뭐라 얼치, 저인가, 웃음> 진짜 어. <웃음> 어, 진짜 이상한 가베스 뭐하는 짓이야 <웃음> 어 머리가 잘 돌아간다 i 는알부의부 v 는 I R. 어허 칠 팔에 오십야열심 국장님 나빨테이 <웃음> 지금 뭐하는 거야 <웃음> 어 잠깐만 널의가면 <웃음> 뭐야 이거 1 0월3 1 일이 무슨 일이죠 이게 <웃음> 뭐야. 할로우데이 <웃음> 미리 썼지요 앞당겨서 와 진짜 짜증나다 <웃음> 항상 매일 화내는 당신 당신의 MBTI는 분명히 D로 시작할 거예요 D가 어? 어디서 D가 어? <웃음> 도라이 와 <웃음> 아, 짜증나 이거 뭐야 진짜 자꾸 화내지 말라시니까요 자꾸 오게 화를 내세요 <웃음> 하긴 내가 재단장이 될 거니까 뭐? 너좀 뭐라는 거야? 쏘이 쏘이 S.O.R.R.Y 하하하하 <웃음> 자료 정리를 하란 말이야? 어우 <웃음> 알았어요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? 아니 어디서 뭘 배워가지고 저렇게 당당하고 똑똑해진 거야? 어? 이상해 아우 도대체 <웃음> 어제 뭘 먹은 거야 아그 배가 어... 여... 여기요 어... 아유 언제까지 어... 똥만 싸실 거예요? 아 아저씨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배가 안좋고 <목소리> 아, 아우 냄새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빨리 나와요 나도 청소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유 아우 나다나다 아우 살았네, 살았네 살았네 어? 어? 거북이 안녕 안녕 야, 잠깐만 너 일로 와봐봐 너 S10에 035 가면 쓴거 아니야? 아니야, 응? 아니야! 아니야! 절대 아니야! 네버! 네버! 노! 노! 아니야! 아니라고! 아니라고! 그 어, 아니와냐지! 왜 이렇게 파틱파틱 뛰는 거야 진짜! 진짜 같이! 진짜 S10에 035 같은... 아니라고! 아니라고! 나 집에 갈 거야! 집 아닌데? 아! 짜증나! 일로 와봐! 야 일로 와봐! 분명해... SCP-035 비기 가면을 쓴게 확실해 클났다저 가면을 빨리 벗겨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얼굴이 녹아져서 사라질 수 있어 죽을 수 있다고 아 맞다 그 방법이 있었지 기다려 신입 내가 도와줄게 야 신입 어? 또 왜왜왜 왜, 왜나 찾아온 거야 도대체 왜? 아니 그게 아니라 야너이 물약 알지 물약 어? 그건 뭐야? 이거 먹으면 속도가 두 배로 증가하는 거거든? 내가 개발한 건데 기가 막히다 야, 먹었지? 먹었지? 봐봐 봐봐 봐봐 봐봐 겁나 빠르지 겁나 빠르지 겁나 빠르지 우와 우와, 뭐야, 뭐야 뭐야 뭐야 야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한데? 이거 만드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나좀 따라와봐 아니 네가 왜? 네가왜 갑자기 날도와주려 그러는 거 같은데? 아이 내가 평소 널 아껴서 그러는 거야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. 빨리. 야 너무 신기하지 않냐? 어허허 <웃음> 아, 진짜 신기하다 야 이거 물량 만는거 되게 안짜네 이거 <웃음> 들어와봐 어. 음, 어? 여기는 바이오에저드 방사선으로 위험한 덴데? 자! 일단 들어와봐 어 그래? 여기 있어? 여기 서 들어가봐 들어가봐 어자 이쪽으로 와봐봐 어 뭔데? 뭔데? 하하하하하하 바보 같은 녀석 뭐..뭐야? 어어? 이 녀석 안해 아, 이럴 줄 알았어 공사모 아무리 네가 면쓰고 머리가 똑똑해진다고 해도 넌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이바바은 녀석아 네가 여기서 못할 뭐 건데 에, 얼굴에서 내 가면이라도 끼보게한번 <웃음> 해봐봐 한번 해봐봐 너잘 들어 이 방사능 물질과 내 방구와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한번 구경해 봐봐 뭐, 뭐 하지마 하지마 뭔지 하지마 하지마 야. 얼굴이 진짜 될것 같아 와! 나가고 싶어! 와. 야 공사모 너 가만히 여기 있어 다시 는 나올 생각하지 말았지? 알았어 야 그런데 널 진짜 얼굴에 쓰게 되면 똑똑해지긴 하는 거냐? 아, 그러니까 신협이 날 이용해서 재단장이 되려고 그랬지 널 써봤자 뭐큰 도움된다고 진짜 아하하 나 웃기지도 않아 진짜 간다 아니 잠깐만 야 정말 널 쓰면 똑똑해지는 거잖아 그치? 크그 그, 그렇지 그래 나도 여기 재단장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잖아 여기 걸려면 내가 할수 있는 거라고 그렇지?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다면 나도 한번 널 써볼까? 그래 가장 똑똑해지는 영혼을 갖게 될 거야 어서 어서 <웃음> 좋았어 그래 간다 안 맞아 코가 안 맞아 코가 코가 안 맞아 너무 차가워! 왜 어, 나한테 그래 그래 아 짜증나! 아나재단담낼수 있었는데 아 고감맞아 아 진짜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! 가만 보면 거봉이 제도 좀 이상하단 말이야